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2020년 전쟁같은 게임들의 출시와 함께 새로운 콘솔 게임 세대를 알리는 엑스박스 시리즈 x와 루머로 남아있는 스위치 프로 그리고 역시 가장 주목받는 기기인 플스5 사람들의 관심을 한 번에 받고 있는 기기인 만큼 출시 이전부터 수많은 루머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추측이 되는 지금 스멀스멀 루머들이 다시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현재까지 알려진 루머들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공식적인 플레이스테이션5에 대한 발표는 전세계적인 it 전시회 ces2020에서 플레이스테이션5의 로고와 대략적인 게임 기계 스펙을 공개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해당 행사에서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3d 오디오 사운드와 햅틱 진동 적응형 트리거를 탑재한 듀얼쇼크 일전에 퍼졌던 이야기 중 하나인 초고속 ssd를 탑재하여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는 로딩 하드웨어 기반의 레이트레이싱 울트라 hd 블루레이 그러니까 4k 10 fps를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돌연 전세계 최대 게임 쇼중 하나인 e3를 불참 선언하면서 ces2020에서도 e3에서도 플레이스테이션5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음을 알렸습니다. 일전에 플레이스테이션5의 출시일을 2020년 홀리데이 시즌이라고 공식 적으로 발표한 만큼 대략적으로 10개월 가량밖에 출시일이 남지 않았다고 예측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언론들은 2월 12일에 진행되는 소니 자체 행사 플레이스테이션 미팅 2020에서 플스5의 가 공개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사는 뉴욕에 있는 소니 홀에서 열릴 예정이며 발표 당일날은 콘솔 디자인은 물론 컨트롤러 새로운 플레이스테이션5의 ui와 홈 화면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5만의 새로운 기술들 사양과 함께 독점작들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콘솔의 성능은 일전에 루머와 유출된 이야기처럼 맞춤형 8코어 16스레드 기반의 AMD 칩셋으로 라이젠 3세대 아키텍처 및 AMD의 새로운 그래픽카드 라인인 나비 GPU가 포함될 것이며 매우 짧은 로딩시간, 매우 빨라진 다운로드 속도, 강화된 몰입형 컨트롤러, 무엇이든 다운로드할 수 있는 모듈식 게임 설치, 강화된 스트리밍 게이밍 등의 기능을 탑재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강화된 기능이라고 알려진 새로운 ssd의 성능은 플스4보다 약 18배에서 19배 정도 빠른 속도를 자랑하며 게임의 다운로드는 물론이고 게임 속의 로딩 속도도 경이로울 정도로 빨라져서 끊김없는 게임 플레이를 제공할 것이며 ssd로 인해 단순화된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이 강화되어 기존의 방식처럼 게임의 모든 데이터를 다운받는 것이 아닌 해당 게임의 특정 부분만 설치 혹은 제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싱글 플레이만을 설치하고 나중에 멀티플레이를 설 설치할 수 있거나 이 반대로 설치가 가능한 기능으로 불필요한 게임의 다운로드 시간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또한 블루레이 hd 디스크를 넘어서서 8k tv까지 지원될 예정이라고 하니 그만큼 플스5의 성능은 데스크탑에 견줄 만큼 놀라울 정도로 강화된 성능을 자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게임을 소유하고 다운로드 할수 있는 플레이스테이션만의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플레이스테이션 나우 기능을 강화하여 새로운 스트리밍 게임 시대에 맞춰 많은 보급률을 달성하기 위해 한동안 플레이스테이션5를 구입하면 플스 나우 3개월 권 서비스 이용권을 동봉하는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나우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있던 기능이지만 불연 작년 5월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체결하면서 사람들을 한번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이후 10월부터 엑스클라우드나 스테디아의 런칭을 의식했는지 전체적인 가격 인하를 강행하면서 플레이스테이션도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에 대한 많은 정책 강화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플레이스테이션 나오는 최신 컴퓨터 스트리밍 클라우드 및 5g 기술을 활용하여 기능을 대폭 상향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무래도 클라우드 게이밍이 미래 기술로 촉망받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5에서는 이 서비스를 주력으로 가져가려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에 맞춰서 리모트 기능도 강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이호환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많았는데요 기존에 유출된 정보에 의하면 플레이스테이션5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4의 게임들이 하이호환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루머에 의하면 4뿐만 아니라 플스3 플스2 플스1 psp 등 플레이스테이션의 모든 기기의 게임들이 하이호환이 가능해지면서 궁극의 플레이스테이션 콘솔이 되어 과거와 현재에 중점을 둔 기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맞춰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플레이스테이션 모바일 어플이 플레이스테이션5에 맞춰서 새로운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이며 새로운 전송 기능을 이용해서 유저들은 모바일에서 플스4의 게임 데이터를 플스5로 옮길 수 있게 모바일 어플의 기능을 극대화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전에 알려진 정보와 같이 플레이스테이션5에서는 듀얼쇼크4 와 플스vr이 무리없이 호환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현재까지 알려진 듀얼쇼크5는 몰입형 컨트롤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2019년 11월 5일 특허 유출로 공개된 첫 번째 듀얼쇼크5의 형태를 보면 기존의 듀얼쇼크4와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지만 후면부에 새로운 트리거 버튼이 생긴 것으로 보이며 내장 마이크 더큰 트리거 그리고 기존에 불편했던 마이크로 usb의 형태를 벗어나 최신 타입인 usb-c 타입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하단부에 오디오 잭이 두 개로 확장되어 vr 헤드셋과 오디오 연결을 보다 수월하게 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롭게 생긴 기능은 활을 당기면 트리거의 저항력이 생겨 실제로 활을 당기는 느낌을 주거나 새로운 햅틱 진동 방식으로 게임 속 물체의 질감까지 느끼게 해주는 기술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플레이스테이션5 데브킷을 플레이해본 기자의 말에 따르면 환경에 따라 스틱을 조종하는데 정말 진흙 속을 헤쳐나가고 수영하라는 느낌이 구현되어 있으며 앞서 설명했던 어댑티브 트리거는 활을 당길 때 발생하는 장력을 훌륭하게 흉내내었고 레이싱 게임인 그란투리스모 스포트를 플레이할 땐 흙길과 돌길 그리고 두 가지 지형에 모두 차가 닿았을 때 양쪽 도로의 질감을 모두 컨트롤러의 진동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능은 이미 플레이스테이션4 프로에서 탑재할 수 있던 기능이지만 플스5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아껴두었다고 하네요 또한 소니에서 특허로 등록한 외부 마이크 없이 음성인식이 가능한 컨트롤러는 마치 시리와 빅스비처럼 플레이스테이션을 조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플레이스테이션5의 라인업 에 올라갈 게임들도 그럴싸한데요 현재까지 루머로 알려진 타이틀들은 그란투리스모 7. MLB 더시오21 다크솔 시리즈의 첫 작품인 데몬즈 올 리마스터 가 오버 시리즈를 유명한 산타모니카 스튜디오의 최신작 갓폴렌 레전드즈라고 불리는 타이틀이 있으며 얘네는 참심화 좋아하는 것 같아 맨날 게임이 신 밖에 안 나와 호라이즌 제로던 2 인썸니아 게임즈가 개발에 참여한 새로운 마블 스파이더맨 게임 새로운 크래쉬 벤티코 시리즈와 너티독이 개발 중인 새로운 SF 게임 완다와 거상을 제작했던 소니 인터랙티브 재팬 스튜디오와 노래방 게임인 싱스타 시리즈를 개발해왔던 런던 스튜디오의 새로운 IP 파이널 판타지 16과 새로운 레지던트 이블 타이틀 코 오브 디티 블랙옵스 5 고스트 오브 스시마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에더 스크롤 6 반지의 저항 골룸 서나이퍼 엘리트 5 어세신 크리드 킹덤 드래곤 에이지 4 등의 게임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루머로 알려진 타이틀들이지만 전작들의 출시일과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보면 그렇게 막 터무니없는 루머는 아니긴 합니다 호라이즌 제로던 같은 경우는 최근에 PC버전으로 출시될지도 모른다는 루머가 있던 만큼 후속작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만도 하죠 데몬즈 소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다크 소울 1을 성공적으로 리마스터를 한 만큼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한 2020년 여름으로 이미 출시가 예정된 고스트 오브 스시마와 2020년 4월 출시 예정인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는 플스 5로 출시되는 것이 그다지 놀라운 사실이 아니긴 합니다. 뭐그런투리스모나 mlb는 뭐 매년 나오던 게임이니 출시를 하는게 당연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5는 10월에 출시될 예정이며 가격은 499달러 449파운드 449유로 54999엔으로 한하로 약 58만원에 책정될 예정이며 관세 등등을 포함하면 한국에서는 약 60만원 초반대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10월 출시는 일전에 제가 영상을 올렸던 몇몇 대작게임들이 9월로 게임을 출시일을 미룬 것은 플레이스테이션5의 출시일에 맞추기 위함이다 라는 가설과 어느정도 부합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출시가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12월 말 크리스마스 연말 휴가 시즌에 맞춰서 발매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11월에 출시한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진 확신을 가지긴 이르다고할수 있겠습니다 뭐 그래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출시된다는 거 하나는 확실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이번 제품은 프로모델은 없을 것이며 엑스박스 시리즈X보다 100달러 더싼 가격이지만 성능은 거의 동등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플레이스테이션5의 프리오더는 해당 발표가 있던 직후 몇몇 지역에 한해서 같은 날에 풀릴 것이라고 하며 이번 플레이스테이션5의 슬로건은 It's time to play! 이제 즐길 시간입니다! 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정보들도 아직까지 루머에 그쳤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순 없지만 시기상으로 봐도 공개일이 머지 않았다는 건 팩트이며 E3에서도 CES 2020에서도 플레이스테이션5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2월 12일에 진행될 본인들의 행사인 플레이스테이션 미팅 2020에서 플레이스테이션5를 공개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플레이스테이션5의 공개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볼수 있는데 과연 새로운 세대를 알리는 기기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아무튼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서 세뱃돈으로 플레이스테이션5 사는 꿈 꾸시길 바라며 즐거운 전날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